오, 이수나어요 나가면 뱀들 교환 너무 이쁜데? 아, 이거 곰밖에 안나오는데요? 어... 아, 이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바로 <웃음>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순희 선수의 어, 전사, 갈방가르 전사고요. 그리고 파이어 선수의 퀘스트 사냥꾼. 인장 합니다. 아까 조치 선수와 할때갈방가르로 퀘스트 냥꾼을 뚫어버렸었는데 이번엔 어떨지 좀 기대가 되네요. 어 전방으로를 들고 갔어요. 오호. 이거는 내 본체 뚫리기 전에 먼저 뚫어버리겠다 확실히 순위선수가 갈방가루 전사 지금 하면서도 멀리건에서 느껴지는데 저는, 저는 사실 오른쪽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웃음> <웃음> 저도 핫스톤을 많이 하는데 특징이 있죠, 보면은. <웃음> 저도 핫스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오른쪽에 대한 믿음을 별로 가지지 않는 편인데 순위선수는 어, 약간 이게 자신감인지 믿음인지 모르겠는데 어... 타비시 이거 타비시에서 필드업 하나만 찾아도 두 턴을 버는 거라서 네.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넘 음, 음, 음, 음, 음, 이게 사실 그 순위 선수가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 타비시 플레이였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다렸던 건데 파이어 선수는 잡혀있고 네, 바로 찾았어요. 네. 빠르게 타디시로 넘어가면서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해보고 있고 자, 순위 선수의 학교 선생님! 음, 도시수어! 도시수어. 네. 네. 나갈링은 도시수어를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았고요. 자, 파이어 선수! 일단 사냥공격으로 본체치고 단통사격으로 이제 데미지 더 밀어넣는게 좋았을텐데 학교선생님이 조금 데미지를 막아줬죠? 전사까지 사용을 하면서 스택 하나까지 만들어놓은 상황 우리 선수는 여유있을때 방어도 그렇죠. 쭉쭉 올려주고 있습니다 10까지 아비씨 아 그래, 순위 선수도 아, 지금 약간 아, 아, 기분 나쁘지 기분 나는 쁘 어, <웃음> 그렇게 찾아봤는데. 너무안 나와. 네. 뭔가 핫스스톤이 아, 그러니까 재밌는 게 선수들의 이런 감정 표현까지 다볼수 있다는 게. 그렇죠. 아, 나는 재밌습니다. 안 되는데. <웃음> 이거 찍어보나요? 와, 이거 스택 줄 수도 있는데. 오. 이거 풋떡면 스택인데 찍어보네. 찍었습니다. 시원하게. 또떡을 고르지 않았을 거다 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음. 독사로 무기 컷! 근데 또 파이언 아, 선수 입장에서는 두 분이 이번 턴에는 없어서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또 어, 드로우를 보면서 꺼낼 수 있어요. 하승인들. 그렇죠. 와 근데 파츠가 아 이거 매서워요 와 파츠 모으는 속도가 아니 드루 카드도 없었는데 이거 지금 전방으로 한 장만 더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전방으로만 나오면 심지어 지금 동전도 있어서 일단 아, 방어도다 아. 쌓고 이거 네 근데 문제는 어 잠시만요 계산하고 계실 때 동안 제가 멘탈 체험이 되니까 천천히 해 주시면 아... 될것 같고 이게 갈반가루가 빙덧을 맞으면 지금 강화된 빙결의 덫이라 갈반가루가 빙덧을 맞으면 아. 10만, 10만 하거든요? 어이구야 <웃음> 그래서 전방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갈반가루를 준비하는 해야 많은 플레이어들이 스마이트를 넣었거든요? 네, 이런 거 빼기용으로, 무타누스 방지용으로도 이렇게 스마이트를 넣었는데 아.. 그게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지.. 어.. 넬리에서 가지고 온 스마이트? 어.. 어 넬리 넬리도 좋거든요, 지금? 그패 분쇄? 아, 이거 넬리에서 스마이트 나오면 오히려 갈반가르를 빼버리고 빙결의 덫을 빼버리고 값싼 스마이트를 복사하면서 킬각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전방으로가 하나 더안 들어왔을 시에 멜리 갑니다 파이어 선수, 약간 이게 안 물었구요. 과연 아, 스마이트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잠수부로 뺀다. 어, 잠수부로 뺀다. 아, 이건 고민 좀 되겠는데요. 이거는 항구학동? 오히려 찾아 한... 그렇죠. 항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차차 이차 이거는 하수인을 최대한 많이 깔아서 빙결의덧을 뺄려는 수작이거든요. 지금 타비시영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이거 빙결의덧을 지금 하수인을 모두 제거해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렇죠. 빙결의덧을 허무하게 안줄 수가 있는데, 아 이거 어어 일단 큰 흥이. 아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빙결에도 줘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 이러면은 줘야 돼요. 심지어 나갈리, 아, 나갈리 아, 아, 아. 또 올라간다는 게더큰거 같고. 아, 네, 나갈리 올라가는 게 너무 기분 나쁜데요. 준희 선수, 자, 이거 이번 턴 일단은 전방으로 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킬 각이 나오긴 힘들거든요. 바다 상 존재 첫 구병의 응. 덕기로 드로를 봐야 될 거냐 방패 올리기로 그냥 당장 노볼수 있게 방어도도 올릴 수 있고 제가 봤을 땐 순희 선수의 지금 플레이 기조로 봐서는 방패 올리기로 갈거 같은데 입니다. 얼마나 길게 내고. 얼마나 길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 같아요. 그래도 재밌는 게 이게 또 오히려 그 강화된 뱀더시였기 때문에 이 카라 영능에 명예력격 <웃음> 터지는 게좀 재밌네요. <웃음> 아 이거 좀 기분 나쁜데요? 어, 이거 나즈장과 함께 어, 돌릴 수 있어요? 나가면. 이거 세요 이거 방호도 얻을 수 있고? 방호도 다 까이겠는데요, 이거? 볼까요? 신속타격 여기서 레오크 나오면 뱀들 교환 너무 이쁜데? 오 아, 이거 곰밖에 안 어, 나오는데요? 아, 이거 레오크 나와야 되는데요? 레오크 아니면 킁킁이? 볼까요? 아이 아, 아, 아, 아, 아, 이거... 미샤 네 마리 깔려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심지어 하수인 네 마리 나왔어요. 그러네요. 잠깐만 어, 핸드 터지나요? 핸드가 안아 터지네요. 네 터지진 않네요. 자 그래도 도발벽이 쌓여 있다라는 거 의미 있습니다. 그렇죠. 오, 한번 더. 어 반숙 존재 한번 더. 오 보지도 못했으니 파악에 올렸는데요. 이거 설마 전방으로. 때리면서 카드 한장 뚫어? 어? 설마 네 번째.. 아.. 방패 걸린다.. 덱을 주여 어? 놓은 느낌이야 꾸여 뽑았어요! 어? 아.. 도발이다 자.. 어, 일단 전방으로도 이거... 있고 한턴 더 만... 치는 쪽으로 간다? 이거 만약에 방패 분쇄 한장만 있었어도 이번 턴 킬각이었을 텐데.. 해적이랑 나갈링을 전부 다 드랍한다? 그렇죠.. 필드 싸움 해야 되니까.. 네.. 사용해줄 수 있는 카드들 다 사용해주면서 무기의 무기, 무기 아깝죠. 이거 불꽃별이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엄청 나오고 있고. 아, 아 이거 우 미샤 밖에 안 나와요. 어, 아 미샤 엄청 나오는데. 사형 속 어. 미샤인가요? 그렇죠. 거의. 독사로 독사. 깨기보다는. 독사. 그쵸. 진표사격. 은근히 낮잔. 데미지 넣고 있습니다. 어, 레오크한 마리. 레오크도 이제 세요. 사격? 이게 지금 수리 어, 선수가 어, 기분, 나쁠 수,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게 전부 다 주문으로만 교환해주고 미샤를 악착같이 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웃음> 그게 그게 지금 너무 얄미울 것 같은데 자, 영능력 또 누를 수 있습니다. 킁킁이! 킁이. 이거 그냥 킁킁이로 교환하죠, 차라리. 네. 미샤를 지켜주는 게더 좋겠죠, 오히려. 그렇죠. 지금 미샤를 지켜주는 플레이가 훨씬 더 좋죠. 네, 이거 킁킁이로 교환하고 심지어 미샤 죽으면 또 긴급 기동으로 미샤 나와요. 아, 아, 이어 이거.. 그 승희 선수가 지금 굉장히 또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손패 파츠 다 있거든요. 딱다 있는데. 불, 불꽃 벼림밖에 없는데. 아.. 이거는 어쩔 아, 수 아, 없으니까. 아. 네, 그냥 달리는데. 이렇게.. 지금 몇까지 나오죠? 본체 한대 치겠네요. 어, 이러면 두대 치네요. 18 데미지. 이러면 본체를 두대칠수 있죠. 복자, 아, 왜? 전장의 전투 대장. 수미 선수 옆에서 우동따 선수가 구경하고 있고요. 어, 어. 아 무기도 있어서 이거 세리 칠수 있네요. 자 그러면. 오, 어? 킬 나오나요? 오, 어, 이거. 아니 근데 질풍이, 어, 어 이렇게 킬가. 축사가 되니까. 어? 이거 아, 킬각이네요, 이거? 되네요. 아, 이야, 이게 또, 킬각, 이게 또 킬각이 나오네요. 이야, 기가 막히게 고바지벽에다추어 내면서 킬각 만들어내는 순위.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